아, 우리 집에... <웃음>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? 바로 하메드의 베레포크입니다. 베레포크, 청춘시대 2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차노입니다. 김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몸이 안 좋아요. 환절기다 보니까 질병이 조금씩 생겨요. 어 그러니? 응 <웃음> 그래서 오늘 한방카페 와가지고 몸에 좋은 차좀 먹고 조격도 한번 해보려고요 어. 수료포추 몸보신 특징? 어 엄청 많아 됐어. 내 몸에 음. 지금 맞는 아. 차를 골라요 어. 좋았다 싫었다? 기분이 변할 때? 나? 어. 어. <웃음> 어 나는 일단 걱정과 생각이 많아 몸이 무겁고 신경이 예민할 때 먹을래 업무나 인간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 받을 때. 음. 딱 황비한테 지금 맞는 것 같아요. 약간 심리 테스트 같다. 아, 그러게. 우리 아픈 몸을 건강해지게 바꿔보자. 바꿀 수 있을까? 어. 차를 일단 시키러 가볼까? 응. 목소리가 딱 봐도 쉬지 않았나요? 갑자기 두통이 있는데 염증이 여기 머리에 나가지고 머리 속에 나가지고 또 두통이 있어. 근데 어제도 주사 맞으니까 괜찮아요. 넌 너무 약해. 응, 음, 나 약해. 엄마 닮아가지고 엄마에게 영상 편지 하나 보낼게요. 엄마도 아프지? <웃음> 나도 아프다 <웃음> 저희 어머니도 진짜 자주 아프시거든요 여기가 지금 테라스에 있는데 어, 너무 좋아 이게 네. <웃음> 심신이 지칠 때 한번 와보는 것도 좋은것 같아요 음. 여기 그리고 다 그리고 직원들 너무 차분하시고 조용조용하셔서 저희도 약간 그렇게 차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런가요? 어 아닌가요? 차분한가요? 차분한. <웃음> 대박. 향이 그래. 엄청나. 그냥 물 마시는 기분이야. 오, 색깔이 달라. 보 냄새가. 차가 진짜 한약 맛이에요 내건 그냥 물마 대추. 대추 아, 말린 안, 거. 오미자한 건가 봐. 소리 안 내고 마셔봐. 왜? 나온 거래요 반항상 의자를 만들고 있지. 걔 이름 뭐라고? 서장. 음, 서장훈. 서장훈. 네. 서장훈이라서. 서장훈 그거 농구선수 아니야? 아, <웃음> 하, 매워. 지금 생강을 하나 다 먹고. 음 <웃음> 음 어떠냐고? 뭘 어때? 냄새 나. 생강 냄새나. 생강냄새나? 생강이 몸에 좋은 거야. 차를 다 마셨으니까 좀 발을 좀 씻으러 가볼까요? 아, 조교를 진짜 오랜만에 보네. 아, 맨날 샤워하는데, 조교은 뭔가 또 다른 느낌이냐, 왜? 아주 좋아. 매우 좋아. 이것도 물로 헹구면 안 된답니다 한약 성분이 다 날라가기 때문에 어땠어요? 한방 체험을 해봤는데 되게 몸이 가벼진 워것 같고 아침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컨디션이 좋아요 어, 찜질방은안 갔는데 찜질방 간것 같은 느낌? 뭔가 몸이 개운하네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몸을 풀어주는? 그래 좋았습니다 오늘 <목소리> 뭐하는 거야? <목소리> 뭐 먹으러 왔나요? 간장 닭발.